어, 오. 오, 오, 오. 오. 가자. 자, 여러분 보이렇죠 여기 안에 이렇오물물나오는거 보이시죠 후. 네 안녕하세요 오원오입니다오 저희가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코코넛 농장 보이시오오 코코넛 오무예요 여기 다 코코넛 나오오오오 이 제가 제 한번 코코넛을 따서 따거나 바닥에 떨어진 걸 이제 딱 해가지고 채취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TV에서 보시면 이제 막 시원하게 딱 맛있죠 이게 얼굴 막 흘리면서 어~~ 가면서 마시는데 저 지금 굉장히 보기 바르거든요 이제 한번 채취를 해서 저 칼로 다 이렇게 쪼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와 저기 위쪽 보시면 코코넛이 진짜 많이 달려 있어요 오, 오 잘안 보이는데 지금 저기 위쪽 보시면 와잘 안보이네요 지금 코코넛이 엄청나게 달려있어요 지금 한 나무에 한 30개씩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많아요 이게 다 코코넛 나무 코코넛 나무입니다 어? 네? 좋은거야? 어, 저기 좋은거 뭐 나왔나보네요 뭐 있어요? 어? 이거 이빨래 이빨래 아니에요 이거? 아 어, 맞아. 오이 혹시 이름이 일단, 필리움. 필리움 오와 필리움이 나왔네요. 저희 이거 헌터 집에서 본 거죠. 네 맞아. 오 여기에도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잡히네요 이게. 와 이거 안컷입니다 안컷. 암컷. 와 신기하다. 자 여기서 와서 하나 건졌네요 필리움. 어 하나 건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코코넛 물을 마시러 가보겠습니다. 자 필리움. 아, 지금 코코넛을 찾고 있는데, 막 이런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. 지금 겁나게 썩어, 썩어 문드러진 코코넛?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. 아, 위에 있는 걸또 따고 싶은데 너무 높아요. 저희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거리. 어. 아, 코코넛 좋은 거 없나? 오오. 뭐 여기. 와. 오, 이거. 오. 오, 물소리 들리시나요? 오, 괜찮은데요, 이거? 자 그럼 이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괜찮은데요? 오... 자 여러분, 이제 코코넛을 제가 따왔잖아요. 자 이거 이 코코넛 이제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프닝. 이 칼로 한번 해볼 건데요. 이 칼은 그냥 뭐 매장에서 그냥 파이더라고요. 얼마 안 해가지고 한번 샀습니다. 자오 오. 자 한번 뭐 이제 까보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 대갈 머리 부분. 머리 부분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여러분 이거 들리세요 이거 소리가 찰랑찰랑 소리 가 들리는데 아 이거, 이거, 이거 이게 안 돼요. 그럼 가운데 부분 여기 좀 중앙 부분 한번 해볼게요. 몰랐다. 네, 아 진짜 너무 즐겨요 이게 그냥 칼로 몇 번하면 될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정골도 있어야 됩니다 정골도 이거 네. 나이프로 안 돼요 이거 그냥 칼 겁나 큰 칼로 이제 그냥 내리쳐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, 진짜. 아닙니다. 물은 안에 있는데 맛있겠네요 아 뭔가요? 아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저희가 한번 정글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저기 정글도 있죠 정글도 바로 정글칼로 이제 잘라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잘라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까졌어요. 여기 보이시죠? 과육. 자, 여기 과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바로 먼저 볼 수가 있겠네요. 이제 과육을 이제 살짝 까낸 다음에 과육을 살짝 까낸 다음에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이렇게. 오, 오, 오. 가자. 자, 여러분, 보이시죠? 여기. 안에 이렇게 물물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, 이게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이 살짝 톡 쏘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. 음,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먹어볼 수 있는 맛하고 좀 비슷한데, 아,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걸? 음, 아 어쨌든 이게 살짝 달짝지근한데 연한 맛. 포카리스웨트인데 엄청 연한 포카리스웨트 있죠? 그 맛이에요. 음. 이게 살짝 그리고 청량감이 있어요. 되게 청량감이 있어서 맛있습니다. 와 진짜 오늘 하루 동안 땀을 엄청나게 흘렸는데 이걸로 수분 보충하고 있네요. 와 좋습니다. 자 이제 한번 이제 안에 있는 속살도 먹어봐야겠죠? 와 여기 있는 이제 내부 속살 한번 제가 속살 한번 제가 까서 먹어 보겠습니다 자, 먹어볼게요 음, 맛이 고소해요 되게 고소하고 뭔가 밤 씹는 느낌? 밤하고 좀 수분 많고 좀 고소한 맛 그런, 냄새, 그런 맛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코넛 오일 있죠? 그 맛하고 진짜 유사해요 음 맛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코코넛을 한번 잘라서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가지고 네, 좋습니다. 어 코코넛은 이제 제가 또 현지에서 많이 마셔보고 갈 건데요. 이제 국내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자 그럼 오늘 영상 오늘 코코넛 먹는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